할로우화의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웃음> 너무 오랜만이죠? 네,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지금 학교에 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드디어 제가 개강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학교 가기 <웃음> 학교 가고 싶지 않았는데 화요일에 개관했기 때문에 지금 개강 4일 차인데 그래서 개강 브이로그를 찍어보기 위해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학교는요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학교에 수업도 는데 가고 있는데요 왜냐면 개강주에 신명수단회라고 모든 학생들이 이제 개강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 평건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점심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나오실래요? 네 우리 형이를 만나가지고 형이랑 같이 갑니다 지금 음, 학교에 거의 다와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학교에서 제 카메라를 비급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요 오늘 분구하고안롱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형만 해도 제가 카메라 주니까 바로 앞에 도망가고 있어요 하.. <웃음> 신다 갑시다 저곳은 신관입니다 신관 교회음악과 학원님들이 수업을 많이 듣는 신관 이곳은 제가 그 에덴동산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 그리고 저 건물이 바로 종합관이고요. 제가 수업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 힘들어요. 네, 이차트를 끝나고요.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샀습니다 아 커플템으로 아, 하나 맞췄는데 음, <목소리도> 아, 정국이가 음, 핸드폰 케이스를 네. 응. 사줬습니다 이거 되게 비싸요? 되게 아, 비싼거지 이쁘다 이거 귀엽지? 여기 카메라 이렇게. 어, 던데 얼른, 얼른 너도 껴봐 이거 사람들이 광고인 줄 알겠는데 제 돈으로 샀어요 <목소리도> 장님이 이거 사느라고 진짜 비싸다. 비싸지? 하나에 2만5천원. 저희는 라포기와 김밥이 시켰습니다. 지금요, 밥을 먹고 맥도날드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웃음> 저는 수업이 끝나고 오늘 축구와 예약이 다 됐어가지고 정희이랑 같이 신사역으로 치과를 갔고 정희이니까 떨어졌어 <웃음> 저녁에도 신명수련회라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러 정희이랑 함께 가고 있습니다 <웃음> 어디가? 또 금방 지칠거면 지요 예배나이 꽉 차서 세미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정정가펜안 빌려준대요 좀더 찻글펴고 지니데 그려줄거지? 정인는 옆모습이 참 이쁘네요 그럼 예배들이 들어갈게요 안녕 저희는 신명수련회를 잘 마쳤고요. 오늘 조영민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로운 말씀 잘 전해주셔가지고, 많이 어, 감동이 되고, 결단해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으러 갈까요? 약간 초밥이요. 초밥이요. 예, 맞아요. 근데 저도 배가 좀 많이 고파가지고 아까 점심을 너무 막 먹었더니 겠어 맛있는 거를 쓰겠어. 못 드겠어 이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밥을 일단 먹으러 가겠습니다 안녕